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박인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5일 밤입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제 어제부터 일상업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출근하고 나서 받았던 질문이 몇 가지가 오늘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함께 공유를 해드리면 좀 서로 시너지를 내고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봐드리겠습니다. 잠시만 한 볼까요? 먼저 제목을 상가주택에 관련된 오늘 질문을 받았던 게 있고요 그리고 조합은 입주권 양도세에 관한 질문을 또 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았던 질문 중에는 입주권에도 장특공이 적용이 되는 줄로 알고 계신 분이 오늘도 계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빌라가 이미 세채를 가지고 있는데 또 대연산부역을 하나 사고 싶어서 오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상가주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 지금 1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그리고 밑에 이렇게 1, 2, 3층은 근린이고 3층에 이제 주택이 있는 그런 집을 더 하나 살려고 하신대요. 근데 지금은 어, 워낙 주택수에 대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집 있는 걸 사면 상가를 자기는 사는데 이걸 어, 주택수의 카운터가 되어서 어, 취득세도 에 이제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궁금해서 오늘 전화가 왔었어요. 어,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봐도 어떤 사람은 그게 상가가 더 크면 그냥 주택이 안 친다 하더라. 뭐, 또 주택이 더 크면 뭐 주택으로 친다 하더라. 그런 다양한 대답을 들었겠죠. 굉장히 헷갈리다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상가가 어 그걸 뭐 숫자에 치느냐 안 치느냐 그걸 따질 때는 어떤 때만 그거를 점검을 해 보시면 되느냐 하면요 음어 이렇게 어, 주택이 상가보다 조금 더 이렇게 큰 부분이 있어서, 어, 다른 집은 하나도 없고, 그집 하나만 있을 경우에, 이제 그 집을 이제 일과, 일주택으로 보고, 어, 이렇게 9억이야 비과세 매길 때 이제 해당이 되느냐, 어, 그런 거 따질 때 필요하고요. 이미 이분처럼 다른 상가를 하나 가지고 계신데, 어, 이렇게 또 상가주택을 하나 더 살려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건물이 이렇게 있죠? 뭐, 다 걸린이고, 위에 요만큼만 방 하나짜리 그냥 주택에 등록돼 있는 거라도 이건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주택이 되는 거예요. 집두개 가지신 분이 어, 상가 건물 기팅에 반만 이렇게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건물을 산다 해도 그건 주택 수의 카운트가 되거든요. 어, 그런 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 굉장히 알면 또안에깔리는데 모를 경우에는 도대체 또 답을 찾아서 온 인터넷을 헤매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서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 조합원 입주권, 이제, 그거를 팔려고 할 때, 양도세 관련된 질문이에요. 어, 요 질문은, 이제, 제 가까이에, 제 지인이 여기에 해당이 돼서, 어, 자세하게 서로 상담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저도 너무너무 헷갈리고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 LBA, 그, 수업을 할때 가르쳐 주셨던, 어, 정민호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도 LBA 수업을 부산 지역만 하고 계신데, 교수님과 오늘 한참 통화를 하면서 제가 막 교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냥,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듯이 A는 요렇고 B는 요렇고 C는 요러니까 아이고 돌바가좀 단디 알아라 이러면서 그렇게 오늘 막 혼이 나가면서 정리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어 A주택을 이렇게 사셨어요. 날짜는 제가 임의로 다 넣은 겁니다. 실제 그 사례에서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요. 예. 어, A주택을 2010년도 1월 1일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집은 올 8월 말일자에 이제 잔금을 칠 거예요. 잔금을 칠 건데 어, 요 A주택과 원래 B주택. 요 C주택은 아직 10월이 안됐잖아요. 요거는 아직 사신 상태가 아닙니다. A, B 두 개만 있을 경우에 원래 B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이 A를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A는 그냥 일시적 1가구 이주택으로비과세로 매도를 하셨겠죠. 그런데 요 집을 언제 팔았냐면 지금 올해 파는 거예요. 올해. B 산 날로부터 8년이 지난 날에 매도를 하다 보니까 A는 과세로 매도를 했습니다. 과세로. 어, 세금을 내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 요, 제 지인 되시는 분이 요 B 주택을, 어, 내년 21일, 내년도에 1월 1일 날 이제 관리 처분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하면, 아직은 그냥 주택 상태인 거잖아요? 요 B 집은. 요 B 집을 올해 안에 매도를 하면, C를 사기 전에, 어, A 팔고, 요 B를, 어, C를 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 B를 올해 안에 매도를 하면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하겠죠. 9억 이하라고 전제를 하면. 그쵸? A를 이미 과세로 팔았습니다. 과세로 팔고 난 거는 이미 이제 날아가고 없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올 12월에 요 B를 판다라고 하면 A는 이미 팔고 없고 B 하나만 남은 상태로 B 하나 남았으니까 이제는 1주택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1주택이라서 충분히 2년 이상 이미 주택으로 소유를 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중간에 C를 10월달에 이렇게 하나를 더 매수를 하더라도 C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B를 매도하면 B와 C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B는 또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어 하시면서 어, 저도 막 헷갈리고 해서 어, 정민호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자문을 구해가면서 정리를 했냐라고 하면요. 어, 요 집을 비를 올해 안 팔고 내년에 팔 예정이에요. 내년 한 4월 말쯤에 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년에 판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비를 이 비를 비과세로 매도를 할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아까 양도할 때는 B를 올해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내년 1월 1일 이후에 한 4월쯤에 양도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양도를 하면 B가 비과세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A는 과세로 팔고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샀던 B를 내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미 C도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떻게 될까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할 때는 요 B주택은 C를 샀거나 안 샀거나 상관없이 B 하나만 있다고 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A를 매도한 그러니까 8월 31일이 아까 잔금이었죠. 요 B주택은 A를 매도한 8월 31일 요 날부터 매도한 날부터 다시 2년 동안 그냥 B 혼자만 주택으로 보유를 하고 팔아야지만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비과세 충족이. 그래야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분은 2012년도 부터 집을 샀잖아요 그 이미 8년째 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8년째 b 가 그동안은 계속 a 와 2주택을 보유했던 집이었을 뿐이었죠 주택이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a 를 팔았죠 2020년 8월 1일 이후는 b 하나만 이제 주택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사기는 2012년도에 샀었고 그러다가 요 구역이 재개발 구역이에요. 아직은 관리처분이 안 났습니다. 근데 올 8월 31일부터 이제 하나 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만약에 내년 한어 1월 1일 쯤에 관리처분이 나 버렸어요. 관리처분이 이렇게 나 버리면 이분은 어. 2020년 8월 31일이니까 2021년 8월 31일, 2022년 8월 31일 이렇게 만 2년 동안을 보유를 했다가 양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분은 과세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된 날부터 온전하게 2년간 주택으로 보유해야 되는 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앞에 8년간 가지고 있었던 거는 과세로 팔은 A랑 같이 보유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의 보유 기간으로 이제는 안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 된날 8월 1일 날 그냥 막 새로 새로 샀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날부터 2년을 채우려고 했더니 중간에 관리 처분이 나죠. 그러면 관리 처분 난 날까지만 주택 보유 기간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과세가 되겠죠. 관리처분이 내년 1월 1일 만약에 나버렸다. 그러면 4월에 팔던, 뭐 2년 더 지난 그 후에 팔던 요 비해는 과세로 팔게 되는 겁니다. 진짜 어렵잖아요 어렵죠? 이렇게만 놓고 보면 정말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법이 바뀌어 놓으니까. 거기다가 또 관리처분인가 안 하니까 입주권으로 바뀌는 것까지 섞이니까. 비유는 도대체 그냥 내년에 팔면 이 하나만 있는데 그냥 그때부터 2년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는 건지 까딱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싶어요. 중간에 관리처분 난날까지만 2년 보유 하나된 날부터 2년 보유기간에 계산을 해야 이건 비과세가 될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도 막 헷갈려서 교수님하고 막 머리를 맞대고 서로 정리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 과세입니다. 이거는 놓치기 쉽겠죠. 자칫하면 세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C를 이제 또산 거는 요 B와 C를 다시 또두 개를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을 이제 따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어, C를 이렇게 샀잖아요. 이래 되면 어, C를 이제 과세로 먼저 팔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B를 올해 안에 팔든지 이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그런 운명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파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가닥을 내려가 있거든요. 이 까딱 놓치면 어뭐 내년에 하나 되고 나서 팔지? 뭐 바뀐 법이 뭐 6월 1일부터 양도세 유예된 거 적용된다던데 올해 안에 팔면 비가세 아닌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이미 다 적용되고 있는 법이더라고요. 과세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어 이렇게 입주권에 입주권인데도 불구하고 장특공이 적용되는 줄을 아는 그런 전화가 오늘 한 통이 있었습니다. 어, 그 전화는 어떤 거냐 했더니, 어, A 주택을 2016년 5월 1일 날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요 구역에 관리 처분인가가 2019년 4월 1일 자에 났거든요. 근데 왜 착각을 해서 전화가 왔느냐 하면, 철거를 아직 안한 그런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특공이라는 게, 어, 주택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입주권에는 장특공이라는 게 적용 아예 안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또 날짜가 지금 요렇게, 요렇게 따지면 3년이 안 되잖아요. 3년이 지나야 장특공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어, 철거하는 요 오늘 현재까지 아직 집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만 3년은 채웠다 생각을 하고, 장특공을 한 6%는 적용이 되나요? 이렇게 문의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이게 관리 처분 인가일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2016년이니까 17년, 18년, 19년, 4월 1일이니까 한 달이 모자라서 이거는 장특공이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6%가 0%, 0%. 하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특공은 입주권에는 아예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어, 요 전화주셨던 사모님은 그 전에도 이렇게 한 번씩 저랑 세금 상담을 전화로 이렇게 주셨던 사모님이셨어요. 그제 이 구역 앞에 있을 때부터. 어, 그랬는데 요 물건은 대연 3구역이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이제 파셨더라고요. 처음엔 파셨다고 얘기를 안 하시더만, 어, 파시고는 양도세 신고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세금이 이제 헷갈려 가지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어, 그동안 세금 상담은 초롱 소장님 많이 도와드렸는데 매도는 저한테는 매물을 안 주고 다른 데만 내고 홀딱 파시고 어, 그 소장님 나놓고 세금 상담은 또 저한테 전화하시고 초롱 소장 기분 좋겠습니까 <웃음> 기분 안 좋은 티를 팍팍 내드렸습니다 <웃음> 어, 농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떤 게있으냐면 오늘은 직접 방문을 하러 오셨던, 오셔서 상담을 하고 가셨던 사모님이세요. 요 인근에 이제 빌라를, 세 채를 가지고 계시는데, 시세가 이제 크지는 않고, 이렇게 월 임대료를 받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세 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는 살고 계신 거죠. 어, 요런 상태에서 대연 3구역에 이제 요 인근에 계시니까 아, 하나를 사서 이사를 오고 싶다고 이제 물건을 보러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3주택이면, 3주택이면 대연 3구역을 사실 때 아직 철거가 안 됐거든요. 대연 3구역은. 그러면 취득세가 지금 대연 3구역 이제 매물 시세가 프리미엄이 4억 6천짜리가 있어요. 그 간평등치도 꽤나 있거든요. 그두개더 하면, 어, 취득세가, 이렇게 하면요. 어, 합이, 취득세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 결국은 망설이다가 결정을 못하시고 빌라를 팔고 오셔야 되겠다 하고 어, 그냥 돌아가셨는데요. 어, 이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빌라라는 게 주택수에는 아무지게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향후에 이제 이 부동산의 흐름은 어, 두채까지는 일단은 종전취득세가 적용이 되죠. 어, 부산은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3주택부터는 8% 4주택은 이제 12%의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입수권이 건물이 철거가 되고 나면 별 지장을 또안 받겠죠. 근데 아까 요 매물처럼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게 대연상부역이 철거가 다 되고 난 후에 오시면 괜찮아요. 그때 오시면 그냥 4.6%입니다. 맞죠?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여기 있는 이 빌라를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산의 어떤 앞으로의 투자의 하나의 방향 나침판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게 어좀 똘똘한 집들로 내가 우선 살면서 하나 정도는 앞으로 옮겨갈 굉장히 똘똘한 집을 어, 뭐 철거 안된 집은 그냥 1.1이라든지 괜찮은 아파트 그냥 1.1로 산다든지 물론 6억이 넘고 그러면 세금이 약간은 달라지지만 어,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어, 집 머리수만 채우는 거는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못난이부터 정리를 하겠죠 그, 아마, 올 12월 정도 안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인들이 보유한 매물이 좀 꽤나 나올 거고요, 매물로. 만약에 집을 산다라고 하면, 어, 올 연말 다 돼갈 때, 그때가 또한 차례 찬스가 올것 같긴 합니다. 또, 그게 아니면, 내년 6월 1일부터, 이제, 어, 1년 안에 77%, 2년째 66%, 만 2년 지나면 일반 세율로 바뀌는, 또, 주택이나 입주권, 요런 세율, 어, 그 다음에 뭐 분양권은 그때부터 또 어, 입주 전까지는 66%의 세율 1년 지나면 이런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4월 5월 요때또한 차례 조금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은 똘똘한 두채 안에서 숙제를 끝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취득세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좋은 집을 살수록 집 단가가 있을 거고 취득세 단가도 커지겠죠 어, 그렇게 봅니다. 오늘 굉장히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헷갈릴만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상가주택은 단한 평만 건축물 대장이며 실제 현황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수에 다 카운트 됩니다. 지득세 계산할 때. 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그죠? 1주택 1대 전체가 주택이 더 크고 어 절반 이상 주택 1대 비과세 적용할 때만 그 숫자 따지는 거지 그 외에는 몽땅 다 숫자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어 앞에 집을 처분한 게 아니라면 첫 번째 집을 종전 주택을 과세로 매도한 거라면 올해까지는 비과세로 하나 남은 집을 매도가 가능하지만 그두 번째 남았던 하나 남았던 그 집은 내년 1월 1일 이후는. 하나된 그날부터 다시 태어났다 생각하고 2년을 채워야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중간에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2년을 못 채웠다 입주해가지고 완공되고 나서 2년을 완공되고 나면 공사기간 그게 이제 2년에 합산을 해주겠죠. 그렇게 파셔야 됩니다. 어,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입주권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되는데 그거는 철거 안된 집이 어, 내 파는 그날까지 한 4년차까지 보유했다 근데 관리처분은 2년 반전에 났다 그래되면 내가 파는 시점까지를 계산해서 집안 부사짓다고 장특공 계산하면 큰 오산을 불러일으킵니다 세금이 몇억이 왔다갔다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만 장특공은 적용이 되고요 입주권에는 장특공 적용 안되고 그리고 네번째 똘똘하지 않은 어중간한 집들은 개수를 줄이는게 답이겠습니다. 똘똘한 두채까지만 취득세가 혜택이 주어져 있고요 부산같은 비규제지역은 사는 집 제껴놓고 하나는 제대로 된집 살려고 하면 숫자를 조정하는게 답인 것 같습니다. 집 숫자를 줄이지 않는 임대소득을 계속 받을 그런 그 의미로 가지고 가신다 하면 철거된 입주권을 사시면 취득세 4.6 그대로입니다. 주택수 상관없이. 그리고 만 2년 보유하고 나면 일반 세율로 양도를 할수 있어요. 입주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취득세도 살짝 피하고 양도세도 살짝 일반 세율로 적용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거는 입주권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시장이 와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 보시고요. 그리고 매물을 살수 있는 좋은 타이밍은 뭐올 연말 내년 올 말이 가기 전 이런 타이밍인데 너무 그때 가서 딱살려고 하면 쉽지 않겠죠. 또 법인들도 뭐 미리미리 정리해야지 하는 물건은 지금 어느새 8월이잖아요? 8, 9, 10, 11, 12에요. 지금부터 괜찮은 물건들은 하나씩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내집마련에또 그런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늘 길을 열고 정보를 열고 검색을 하시고 괜찮은 매물이 떴을 때는 바로 콜을 하셔가지고 사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요정도 마치고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